자, 원자와 분자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원자가 뭐죠?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 기본 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에서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원자라는 것은 모든 물, 어, 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분자는 뭘까요? 분자는 두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중학교 때는 뭐가 포인트냐면 아두개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성질을 갖는 가장,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분자를 쪼개서 원자로 되돌아가면 은 그럼 더 이상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자는 살아있는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자는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쪼개면 죽잖아. 그래서 성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자와 원자로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분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냐. 이게 고등학교 때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분자가 아닌 것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지금 이 상태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분자 상태일까 아닐까? 분자 상태입니다. 아, 선생님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뛰쳐나갈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안 보여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선생님발냄새나서 뒤로 갈 수도 있고 아, 선생님이 손못 들어주셔서 갑자기 뛰쳐나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냥 앉아있어 주는 거잖아. 우린 지금 분자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목에다가 줄을 한땀한땀한땀한땀 한 땀, 한 땀, 한땀 감아서 한 명을 창문으로 던져. 다 딸려가겠죠. 그건 독립적인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분자가 아닌 겁니다.